안녕하세요. 저처럼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저의 실패담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주식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책을 보면 좋더라. 어떤 카페는 종목을 잘 추천해준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책도 많이 받고, 카페도 가입하고, 차트부터 재무제표 보는 법까지 모든 것을 다 공부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인지 너무 많은 양이 처음부터 머리에 들어가진 않더군요. 그후 이정도면 실전으로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 실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증권계좌를 만들고 통장에 돈 집어넣고 집으로 돌아와 바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300만원 넣고 그냥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욕심도 있었지요 용돈이나 벌어보자 저는 시작하자마자 몇번 분할 매수하면서 수익을 조금씩 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자꾸 수익금으로만 눈이 가는 제 자신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300만원이 500만원 근처까지 수익을 내던 때이군요. 처음 마음가짐은 수익률 10% 이상에서 매도하자. 손절은 1에서 2%에서 손절하고 나오자. 그리고 처음 매수할 때는 꼭 적은 주식으로 시작해서 분할 매수를 여러 번 하며 대응하였지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매일 매매를 안 하면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왠지 돈을 더벌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다른 사람은 더 많이 벌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못 봐나 바보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만 붙어있었지요. 다른 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게 주식중독 초기인가 봅니다. 좀더 지나서는 밥 먹으러도 못 갑니다. 컴퓨터 앞에서 밥 먹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때는 이게 주식중독인지 자신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모르고 할 때입니다. 지금에서야 이 모습이 주식중독 현상이란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꼭 몰빵하지요. 이때 느끼는 게 아, 내 투자 금액이 작아서 수익을 많이 못 내는구나. 내 돈이 조금만 더 많다면 물타기해서 가격 좀 떨궜을 텐데. 아니면 상한가치는 종목을 보며 아, 저 종목을 사면 얼마를 벌었을 텐데. 이런 개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해서 모아둔 돈 1,500만원과 부모님 돈을 조금 보태서 증권 계좌에 더 넣었습니다. 이제 원금은 3천만원. 며칠은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도 수익률 10% 이상에서만 매도하였죠. 적은 금액으로 수익률 10%나는데 주식을 매수한 후 하루에서 많이 걸릴 때는 일주일 정도 걸리더군요. 이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돈 3천만원으로 저 주식을 다 샀다면 수익금이 얼마야왜 이렇게 조금씩만 사서 수익을 볼까? 한꺼번에 사서 수익금을 왕창 벌어보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몰빵 매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아서 수익도 잘 냈습니다. 300만원으로 며칠해야 30만원에서 50만원 벌던 것이 3천만원으로 하니 하루에도 50만원에서 많을 때에는 150만원 벌리더군요. 제가 사면 그날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주식의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벌 때는 종합지수가 상승할 때이기에 다른 종목들도 모두 상승하던 때였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몰빵으로 풀매수를 시작하자. 하루에 사고파는 단타쟁이가 돼 있더군요. 말이 좋아 스캘퍼 베이트레이더이지 그냥 주식 중독자였습니다. 그렇게 종합지수가 상승하다가 종합지수가 꺾일 때쯤에는 주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루 많이 벌어봤자 아침에 30에서 70만원 벌면 오후에는 물리고 다음날도 내려가고 더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이너스 300에서 400만원 전하고 나오고 몇 주일에 30에서 50만원씩 모아서 며칠 만에 한 종목에 물리면서 그동안 모은 돈에 원금마저 까먹기 일수입니다 저는 그때 우량주로 매매를 안해서 이렇게 손실을 보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맨날 테마주만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량주에 몰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량주에서 크게 한번 물렸습니다. 마이너스 천오백만원까지 내려가더군요하 손실이 커서 손절도 못하고 주식에서 손을 뗐습니다. 저는 손실을 볼 때마다 계속 생각합니다. 왜 손실을 보았을까? 그 전에도 손실을 보면서 생각한 게 처음 들어갈 때 분할매수 분할매도 잘하다가 꼬가 이거는 분명 오른다 하고 몰빵하면 물립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서 보니 아직도 내려가더군요 그래서 물타기 했습니다. 알바에서 돈을 받으면 계속 샀습니다. 어느 순간 안내려가더군요그 후에는 횡부하였고요. 그렇게 손절 안하고 물타기 하면서 몇 달이 더 지나가고 휴학한 후에 집에서 쉬면서 다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잊고 있었던 주식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오르기 시작한 주식이 원금 가까이 올라있더군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수익이 나는 구간이었죠. 저는 다른 일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손절할 필요가 없구나. 계속 사면 언젠가는 원금 회복을 하는구나. 저는 200만원 정도 수익 보고 매도하였습니다. 그후 다시는 우량주에 안 들어갔습니다. 우량주는 내려갈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올라갈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후에 원금 확인하니 3,700만 원이 좀 넘더군요. 그 전에는 어떤 테마주의 세력의 물량 다 털고 나올 때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몰빵했다가 크게 한번 잃은 적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군요. 하여튼 그때부터 테마주 상따 여러 가지 합니다. 그동안 공부한 게 있어서 그리고 느낀 것이 있어서 몰빵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조금 산 종목이 상한가를 치면서 막 오르더군요. 아, 저걸 몰빵했으면 얼마야. 다시 지병이 도시더군요그후 몰빵으로 돌변하여 다시 예전 패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수익 잘 봤습니다. 그때가 다시 지수가 오르던 때라 원금 4,500만원 가까이 불렸습니다. 그 돈에서 좀 빼서 동생 학자금도 내주고 여러가지 쓸 때가 있어서 조금씩 빼쓰고 아버지도 드리고 돈잘 벌리니 신나더군요. 그리고 원금 3천만원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3천만원이란 돈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가지 종목 돌아다니면서 매일 몰빵 풀 매수로 수익과 손실을 오가더군요 3천만원으로 하루 수익금이 50만원을 넘기기가 힘들더군요 왜일까요? 지금에서야 느끼는 거지만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과 여러 종목에 몰빵한 것의 심리상태가 틀리더군요 단 한주로 여러 종목을 매수해보면 한 종목이 오르나 내리나 마음의 동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크게 올라도 욕심이 안 나고 크게 내려도 부담이 안 가죠. 여기서부터 자신의 마인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한 가격대가 오기 전에는 팔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투자니까요. 제가 가입한 카페에서 어떤 회원님의 매매 방식이 현금 대비 1%만 매수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좌를 보여주시면서 매매하시더군요. 처음엔 말도 안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맞더군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계좌를 봐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대비 1%만 들어가서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었죠. 내려가도 그만 올라도 그만이었습니다.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셨더군요. 그분은 한번 사면 꼭 10% 정도는 수익을 보고 나오시더군요. 저도 그분꺼 따라서 똑같이 사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분이 매매한 종목 하나를 골라서 몰빵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 사람 돌팔이구나. 바로 접고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관심은 있어서 한 주는 남겨뒀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손실과 수익을 오가면서 월단위 정산을 하면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주 서뒀던 주식은 어느새 4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더군요. 하하 제가 그 주식에다 몰빵하고 그만큼의 시간을 기다렸다면 또 머리가 팍팍 돌아가더군요. 다시 그분을 따라 해봤습니다. 역시나 못 기다립니다. 이미 주식 중독인 상태에서 한번 사면 며칠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그분의 매매 방식을 따라 할 수가 없더군요. 분명히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오른다는 것을요 그런데 못 기다립니다. 당장 눈앞의 수익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엔 그분처럼 그분은 스무 종목 이상을 매매하셨습니다. 투자 금액 6천만원 중에 1%인 60만원씩만 매수하였습니다. 한 종목에 60만원 이상 투자하시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량주저가주 어떤 종목이던 자신의 판단하에 사고 싶은 모든 종목을 사는 듯 하더군요. 따라서 해보았습니다. 그때 현금 비중은 테마주에 몰빵으로 물린 것 빼고 천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천만원으로 그동안 공부한 대로 저가에 아니면 저항대에 행보하는 종목, 상승하는 종목, 여러가지 테마주 여러 종목을 10만원씩만 매수해보았습니다. 하루 동안 한 종목이 1에서 5% 오른 것도 있었고 그만큼 내려가는 것도 많더군요. 아 모르겠다. 그냥 오버나이트 며칠 기다려봤습니다. 그후 10% 이상 오른 종목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 10% 떨어진 거 물타기 시켰습니다. 하루의 수익이 1에서 5만원 정도 나오더군요. 신기했습니다. 급한 마음이 전혀 안 들더군요. 그런데 그 1만원의 소중함을 못 느꼈습니다. 너무 작았던 거죠. 그 전에 하루에도 100만원 가까이 수익을 보았었기에 1만원은 너무나 작아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하다가 더 이상 물타기 할 돈이 떨어지면서 그때 현금 비중을 주식 100%였습니다. 안 올라가던 종목을 손절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계산해보면 조금 수익이었습니다. 마음도 편하고 그때 저는 일도 하고 공부도 게임도 하며 저 하고 싶은 거막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잠깐 주식 보면서 많이 오른 거 팔고 많이 내린 거 물타기 하는 식으로 돌렸습니다. 너무 편하게 주식을 하던 순간입니다. 그러나 천만원으로 아무리 물타기를 해봤자 얼마 못 가더군요.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어떤 카페에서 손절을 중요시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테마주에서 물렸을 때 충분히 마이너스 10%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300만원이 아까워서 손절을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계속 내려가더군요. 이때 두 종목 합이 마이너스 천오백만원이었습니다. 저는 차트를 보며 더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지금이라도 팔고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에 손절하였습니다. 역시 팔고 나서도 몇 달간 더 내려가더군요. 저는 잘 팔았다 생각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매하였습니다. 분할 매수하자 마이너스 이퍼센트에서 손절하고 나오자 꼭 지키려 했죠. 며칠 잘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몰빵 매수로 바뀌는데 많은 시간도 안 들었습니다. 단 일주일, 하하, 그리고 물리면서 하한가. 미수를 쓰니 더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수 쓴걸 후회를 하며 손절하였습니다. 3천만원으로 시작한 돈이 6백만원 남았네요. 눈물이 나더군요. 큰 손실로 손절할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이게 어떤 돈인데 미치겠더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였죠. 실패의 원인은 몰빵과 미수였습니다. 우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처음부터 원금은 600만원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매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매매일지에는 날짜 수익금, 오늘 매매하면서 잘한 것, 못한 것, 시장의 변화 큰 뉴스거리 딱 요렇게만 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하지만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며칠을 못 가더군요. 매매일지를 쓰기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 제가 벌어들인 수익은 2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 800만원 되는데 걸린 시간이 단 일주일이었습니다. 항상 분할 매수하며 미수를 쓰지 않고 몰빵을 안한 이 손실은 0이었습니다. 수익금은 작아도 언제나 수익을 보고 나왔지요. 그때부터 또 저의 마음에 또다시 욕심이 자리 잡더군요. 그때 느낀 것이 손절만 잘하면 미수 몰빵을 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였습니다. 800만원이 300만원 되는데 딱한달 걸리더군요. 그리고 300만원이 되었을 때 느꼈습니다. 이 돈으로 동생 학자금이나 내줄걸 부모님 힘드실 때 보태드릴걸 여자친구 만난거나 좀더 사줄걸 이제부터는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인출하였습니다. 바로 동생한테 만난거 사줬습니다. 여자친구 선물 사줬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더군요. 저는 이제서야 돈보다 소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으로 시작한 돈은 그렇게 돈을 쓰고도 400만원 가까이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초보입니다. 아직도 마인드를 잡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이제까지가 저의 주식 실패담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저의 마음가짐입니다.